들이랑 파티룸 들려서 거기서 파자마 파티 하기로 해서 지금 학동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워서 거려요 화장품도 챙겨고 이따 유튜브도 찍으려고 화장품도 챙겼고 도착했어요. 아, 애들이 먼저 도착해 있거든요. 아, 아, 헬로 다들 아, 입고, 아, 입고 아, 있다! <웃음> <웃음> 엽떡. <귀엽다. 왜? 웃음> 이렇게 친구들이 포스트코에서 사왔어요 은지 생일인 자리입니다 어제 자리를 그렇게 탐하시 제가 늦게 왔으니까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웃음> 아, <웃음> 너무 예뻐 저도 갈아입었어요 <목소리도> 아, 왜? 달라. 왜? 왜? 왜? 너도 다이네. <웃음> 뭐? 어. 냉동실 안 나와서 그가 응. 다이나왜 그래? 몰라. 응, 뭔데? 몰뭐 와, 비자 개코. 아, <정말 웃음> 오, 어, 진짜 귀신 먹는데 김현식 먹방 보여주세요 아, 니네 여기다 뭐넣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황예슬 표정 야아니네 황예슬 여기 야넣니야아 누가 아이디 아니야. 어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개 웃겨 오늘은 오늘채 먹겠어요 정애도 나와 정애까지 나와 은혜아 좀만 뒤로 가봐 은혜 나오게 빨리 아 자르는거야? 환희하다 인사해줘 아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요 아니, 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저는 베스히 또... 하고 있어요. 진짜 어, 굉장하시네요. <웃음> 아 이건 좀 아닌 거같아 옆으로 살짝 보여똑 썼잖아. <웃음> 이분은 사진 작가세요? 사진 만아 아니, 같아. 여태 그런 사이트은 사이즈가... <웃음> 성함이랑 좀 직업 좀 알려 주세요. 아, 그냥 딱정 가운데로 맞추시면 안녕. <웃음> <웃음> 어, 이름하고 직업 알려 주세요. 저는... 어, 산이고요. 음... 어, 뭐야? 나유튜 아니, 아니, 머리 머리. 다시. 요 자기 소개 다시 할래요. 자기 소개 다시 할래요. 저 다시 할래요. 아니 몇 자기 소개 다시. 아 골프 선수라면서요. 아 케이수라면서요. 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항공권대 유일하게 승무원. 공 가야 저도 저도 골프 선수. 유일하게 저는 골프 선수입니다. 아, 이건 몬 드립인데요? <웃음> <목소리> 야, 이좀 빨리 <목소리> 카메라 좀 잡아 <목소리> 봐. 왜? 이제? 뭐? 괜찮아? 아니, 그룹이? 아니 돌려 봐. 아, 어, 상해 <목소리> 괜찮아. 랐어랐어 뭐야? 제 뭐야? 야, 나는데 아, 야, 자기 아, 그래도 가져. 마피아 게임을 생각겠습니다 땀! 겨울! 땀! 겨울이 오잠 이거 지금 방 굴리고 있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